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들닷컴의 이동윤 대표입니다. 오늘 강의는요. 제가 어저께 미량에 동인당 한의원이라는 한방 병원을 다니고 왔어요. 제가 아파서 갔던 건 아니고 그 병원의 원장님께서 영상 편집을 좀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고 유튜브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캡컷을 이용해서 앞으로 계속 스스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리고 뭐 블로그에도 올리고 이런 내용들을 문의를 주셔가지고 제가 출강을 다녀왔습니다. 저번에 한번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올린 적도 있는데 제가 원래는 그 영상 편집 혹은 유튜브 쪽 강의를요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혹은 대학교 정부기관 뭐 이런 쪽에 집체 강의만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집체강의도 의뢰가 들어오면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1대1로 강의하는 거에 조금 더 시간을 제가 많이 할애를 하고 있어요 어저께 제가 부산에 사니까 밀양까지 가는 데한 시간 오는 데한 시간 그리고 교육 시간은 다섯 시간 정도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일곱 시간 가까이를 이제 하루를 다 통으로 써가면서 교육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교육을 충분히 다 마치고 나서 그 제가 원장님한테 어좀 여쭤봤어요 어저께 했던 내용들을 어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뭐 똑같이 만들 사람은 없겠지만 이 영상이 만들어지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걸 영상으로 혹시 만들어도 되느냐 하고 여쭤보고 허락을 받아 가지고 어저께 수업 때 사용을 했던 실제 촬영한 소스를 제가 직접 써서 어저께 했던 이제 실습 내용들을 그대로 한번 해보는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어떤 걸 만들었는지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한번 여기서 보세요. 자, 제가 유튜브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 유튜브 여기 채널 중에 젠틀허준이라는 이 단어로 검색을 하시면 요 채널로 아마 오시게 될 건데요. 아직까지 구독자가 많지 않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영상도 몇 개밖에 안 올라왔는데 어저께 요 영상을 예, 저하고 같이 만들었던 영상이고요 앞에 있는 영상들도 원장님이 어 예절에 고생을 좀 하시면서 이제 만드는 과정들이 조금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스타일들도 조금씩 다 다르고 했는데 제가 한번 쭉 훑어보니까 이제 낮에는 계속 진료를 보시고 바쁘잖아요 그래서 진료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ppt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그걸로 연습도 하셔야 되고 또 촬영도 직접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걸 편집도 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걸 최대한 쉽고 루틴화 시켜서 스스로 할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게 어저께 교육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스스로 할수 있게끔 음 준비를 해드렸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변비 직방이라고돼 있는데 요런영상의 썸네일을 만들 때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검색을 더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클릭이 유도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마케팅적인 측면들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어저께 출강을 나와서 강의를 하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고 만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클릭을 하고 영상이 길지 않으니까 한번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동인당 한의원 밀양의 효준입니다. 오늘은 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비 참 괴로운 증상이죠? 각종 매스컴이나 유튜브, 블로그 등의 변비를 해결하는 방법이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막상 따라해보면 어떻습니까? 잘 안되죠. 오늘 제가 제시하는 방법 딱두 가지만 해보시면 이 지긋지긋한 변비 쉽게 탈출할 수 있을 겁니다. 변비가 뭡니까? 아, 변비는 자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 이 PPT는 미리 사전에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제 촬영을 할때 어, 컴퓨터 화면을 ppt 를 틀어 놓고 이 ppt 는 미리 캠퍼스 라는 툴로 만들었는데 이 미리 캠퍼스도제 윤들닷컴 사이트에 사용하는 방법을 다 올려놨어요 혹시 보실 분들은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요 앞에 보면 저 카메라 이제 조명을 딱 설치를 하고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한의원 내에서 네, 촬영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인당 한의원 미란. 밀양... 그 다음에 또 화면도 녹화를 한 거죠. 근데 화면을 카메라로 대고 찍은 게 아니라 컴퓨터 화면을 녹화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이용을 해서 이 ppt가 나오고 있는 화면을 녹화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장님은 화면을 보면서 음, 컴퓨터를 보고 있었겠죠. 보면서 옆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촬영이 계속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설명을 하듯이 쭉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얘기를 하다가 얼굴이 나오는 장면도 있고 안 나온 장면도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는 사람의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 ppt 를 보여주고 설명을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 구석에다가 집어넣는거 요런 것도 해봤구요 그리고 원장님은 계속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쭉 거의 원고는 작성을 했었는데 거의 다 숙지를 하신 다음에 프롬프트나 이런걸 보지 않고 ppt만 보면서 바로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연습을 좀 해서 몇 번만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쫙 녹화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을 했던 이 나레이션들도 전부 다 오토캡션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 쭉다 자막으로 만들었어요. 뭐요런 영상들을 만들었는데 되게 짧게 만들었어요. 이거 일부러 짧게 만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어, 짧게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빨리빨리 정보를 얻게 되는데 여기서 의학적인 장, 상식을 막 이렇게 널부러뜨려 놓으면 사람들이 지루해서 안 본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는 변비 걸린 사람들이 변비를 해결하는 방법이 궁금해서 블로그나 유튜브를 찾아보는 거잖아요 근데 변비가 왜 걸리는 니 별아 별 소리를 다 하면 어차피 이해도 못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짧게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간단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영상은 소스가 길면 길수록 편집도 당연히 길어집니다 그러면 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촬영을 하고 영상을 만들면 그거를 결과물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보성 콘텐츠는 좀 짧게 만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저께 이런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하고 ppt 부터 시작을 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 세팅하는 방법 카메라 세팅을 어떻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조명 조명은 또 제가 사 갔어요 그 원장님 동네에 다이소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링라이트 사 가고 뭐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쫙한 영상을 만들었어요 요거를 어저께 만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바로 올리고 유튜브에 올릴 때도 이렇게 제목을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안에 내용을 어떻게 넣는지 이런 것들도 다 알려드리고 왔어요 이제부터는 혼자서 직접 할수 있을 건데 한두번 정도 세번 정도만 해보시면 이제 계속 혼자서 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영상도 원장님이 보시겠죠 제가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걸로 복습 삼아서 그냥 계속 보시면 앞으로 스스로 할수 있게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저는 이 영상을 사실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만드는 건 아니고요 어, 원장님이 혹시나 까먹고 음, 중간에 잘 안되는게 있을까봐 복습용 영상을 만드는데 만드는 김에 유튜브에 올리겠다 라고 원장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다보여드릴거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좀 길어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을 다 할거라서 최소 한시간 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소스를 원장님한테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소스를 받아서 저장을 좀 해놨습니다. 자 일단 가져오기를 통해서 방금 받아놨던 거 가지고 올게요. 자요 화면은 ppt 화면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겁니다. 자 우리가 뭐 유튜브용 영상을 만들 때 장비 뭘부터 사야 되느냐 이런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이 늘 있잖아요 그죠?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얘를 일단 가지고 왔구요 자한 십몇분짜리인데 실제 영상은 이분 얼마밖에 안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앞에서 뭐 녹화를 좀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다가 중간에 이제 어 살짝 실수를 하셔가지고 다시 찍고 다시 찍고 다시 찍고 하는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포함돼서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요런 것들을 촬영을 하실 때 중간에 실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촬영하고 있는 상태를 끄고 처음부터 또 다시 하고 이렇게 하면 폰에 저장되는 파일들이 여러 개 생겨 가지고 나중에 어느 게 어느 건지 잘 모르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한 방에 그냥 쭉 계속 찍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파일은 하나만 나오는 거니까 그 파일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했던 게 성공을 했던 거잖아요 어 그래서 그것만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14분인데 활, 쭉 화면을 크게 열어보면 지금 여기 썸네일을 봐도 요 미리 보기 있죠 미리 보기도 보면 이게 첫 번째 화면이 이거 거든요 자 이게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온다는 얘기는 자이 원장님이 요거를 녹화를 할때자 처음에 한번 잘 하셨어요 가다가 여기서 뭔가 틀리게 틀렸어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또 다시 촬영을 했어요 또 다시 촬영을 하고 또 다시 촬영을 하고 그래서 어저께 한 다섯 번만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뭐 처음 해봐서 이런 거긴 하겠지만 나중에 좀더 익숙해지면 더 잘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확대를 조금 해서 요걸 천천히 이렇게 움직여 가다 보면 여기에 요런 부분들 여기 보면 그 소리 부분에 파형이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등고선 뭐 이렇게 산 모양으로 봉우리처럼 비쭉비쭉한거이걸 피치라고 부르는데 피치가 없는 부분들은 말을 안하고 있는 어, 부분이에요 없죠. 없어요. 그런데 이말 안하고 있는 게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말을 안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제가 영상을 찍다가 실수를 한것 같아. 그러면 다음번 말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말 안하고 있으니까 소리가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런 게 눈으로 보여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됐잖아요 그러면 박수를 네번 치라고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자 박수를 치면 그게 딱딱딱딱하고 보여요 이렇게 축소를 하면 뭉쳐져서 잘 안보이는데 어느정도 확대를 좀 해놓으시면 이 박수를 친 부분들이 이게 딱딱딱딱하고 보여요 이 박수를 친 다음에 다시 녹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부터 제대로 한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실수를 한 번만 한게 아니고 어저께 처음 하다보니까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서 자 내가 요 촬영을 직접 한 사람이니까 요 화면만 보면 어디가 진짜 거고 음, 어디서부터 하는게 진짜 인걸 알수 있겠죠 자 지금 여기가 화면이 첫 화면 이란 말이에요 자 요걸 보시다가 여기 보면 한참 비어 있는거 보이죠 그리고 여기도 한참 비어 있는게 보이잖아요 조금 더 확대를 하고 보면 자 뒤쪽에 비어 있는 겁니다 앞쪽이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에 짝짝짝짝 박수가 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뒤에가 진짠 짜 겁니다. 자, 플레이를 해보면 안녕하십니까. 동인당 한의원, 미랑의 허준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동인당 한의원, 미랑의 허준입니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축소를 하고요. 뒤쪽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그럼 여기도 공백이 하나 더 보이잖아요. 어, 여기 뭐지? 수상한데? 하고 한번 가보는 겁니다. 자, 여기 가봤는데 자,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각종 매커미이 매스컴이나... 어, 각종 어쩌고 저쩌고 했죠. 그럼 여기 부분은 실제로 진짜 말을 안한 겁니다. 여기 부분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참 괴로운 증상이죠. 각종 메스커이나 예, 그냥 한 템포 쉬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잘못된 게 아니란 얘기죠. 자, 박수 네 번이 어디 있었느냐? 여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 부분이 앞에 네번 정도 실수를 해서 최종적으로 제대로 찍은 거는 여기서 붙으란 얘기죠. 그럼 앞에 소스가 필요 없잖아요. 자, 그 소스를 지울게요. 자,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렀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녹화가 다 끝나고 나면 어, 박수를 이렇게 치셨는데 여기도 짝짝짝짝 있어요. <웃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끝났잖아요. 그러면 화면에서 뭘 없애면 되느냐 하면 자, 여기까지 화면이 잘 나오고 자, 녹화가 끝났으니까 아무 말을 안 하겠죠. 자이 상태에서 뭐 화면을 녹화하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막 끄는 것들도 끄기 전까지 오캠을 끄기 전까지 화면들이 이렇게 녹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박수 볼 필요 없고 그냥 눈으로만 딱 보고 어 여기 끝났네 그럼 여기서 끝내면 되겠구나 하고 여기를 그냥 뚝잘라버면 됩니다 그럼 여기 필요 없는 거죠 끝에는 자 이렇게 하면 정말로 원큐에 한큐에 작업이 끝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혹은 미심쩍다 이런 부분들 이 있죠. 확대를 해보면 어? 여기 박수 친게또 있어요. 다른 말이죠. 뭐요런게 있잖아요. 이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는 원장님이 다시 처음부터 녹화를 한게 아니라 이 챕터 두 번째 요요 요 슬라이드 있죠. 이 슬라이드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하셨거든요. 앞에서부터 자꾸 새로 하는 거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어? 앞에 잘된 부분만큼은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없는데? 라고 판단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여 네, 요까지 두 번째 첫 번째 해결법이라고 상당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실수를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뒷 부분을 요만큼이겠죠. 박수 치고 난 다음이니까 요만큼을 다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중간에 이제 덜어낼 부분이 한요 정도 발생했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거를 지금 당장 덜어내면 안 됩니다. 이유는 이 영상은요 화면을 녹화한 영상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로 얼굴을 녹화한 영상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걸 갖다 써야 되거든요 자 요것도 이제 가지고 오는데 그럼 결국은 어떤 준비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어, 이 케이스에는 화면을 녹화한 것들을 앞뒤 부분을 잘라내는 거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얼굴 영상을 가지고 와요 자 얼굴 영상을 가지고 온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하면 여기 트랙에도 소리가 나오고 여기 트랙에도 소리가 나오잖아 헷갈리거든요 아래쪽 트랙에 소리를 잠깐 꺼요 자 그리고 얘도 쭉 축소를 해보면 보세요 두 개가 원래 촬영을 거의 동시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참 또 뒤에 나가 10몇분 십, 십 이렇게 나갑니다 자, 중간에 하다가 보면 예 이렇게 잘 얘기하시다가 중간에 실수하셔 가지고 약간 멘붕이 오시고 어저께 다섯 시부터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하다가 실수하고 실수하고 실수하고 해서 끝내는 잘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요만큼이 우리한테 는 필요한 건데 그럼 결국은 이 영상도 전체 영상에서 끝부분을 사용했으니까 앞에 부분이 다 실수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뒤로 넘어가서 확대를 해보고, 자, 여기서도 물명 박수를 쳤을 거잖아요. 자, 이렇게 쭉 훑어봅니다. 자, 여기 박수를, 이게 중간 박수예요. 여기는. 끝이 가까우니까. 자, 앞으로 찾아가요. 앞으로 찾아가면, 자, 여기 박수 치는 부에 보이고, 앞에도 이렇게 봐보면 박수치는 게 보이잖아요. 자, 여기서 뒤로 넘어갑니다. 자, 뒤쪽에 박수를 친게 있어요. 아, 여기 막 머리 쓰다듬고 하는 건 실수로 하신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하십니까 동인당 한의원 밀양의 혀준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요 뒤에 부분이 진짜 부분인 거라 이해되시죠? 자, 여기를 자르고 앞에를 딜리트해서 지웠어요. 자, 요 내용을 자, 앞으로 땡겨 보겠습니다. 축소를 하고 이렇게 놓으면 어? 생각보다 길죠? 자 이게 이유가 또 있어요. 앞부분에 인트로 부분에 실수를 여기서 또 하신 것 같아요. 자 뒤로 좀 제끼 보다 보면 자쭉 갑니다. 자 머리를 막 쓰담고 이렇게 하면 뭔가 실수를 하신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좀머스케 하시다가 자, 여기 또 박수를 쳐요. 들어보면 안녕하십니까, 동인당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가 이제 진짜인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자, 자르고 앞에 거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 요걸 땡겨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두 개가 얼쭈마다 절어지죠. 자, 그리고 제일 끝에가 조금 더 삐져나오는 건 지금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앞부분에 가서 얘를 확대를 좀 많이 해줘요. 확대를 많이 해준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소스의 어떤 등고선 상태라든지 자, 요걸 딱 키면 이제 등고선이 보이죠. 위에 있는 거랑 이 등고선을 서로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하는 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이 살짝 다를 수는 있는데 비슷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런 식으로 좀 지우고 이렇게 땡겨서 여기 좀 맞췄어요. 어디를 기준으로 맞추면 좋으냐면 이 스타트하는 지점 너무 축소, 확대를 많이 하시면 헷갈리니까 이 정도 되시고 여기가 스타트죠. 여기가 스타트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도 피크가 튀는 게 맞고 거의 얼추 맞잖아요, 그죠? 요런 식으로 조금 맞추세요. 자, 그리고 플레이를 같이 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인당 한의원 밀양의 효준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잘안 맞으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안녕하십니까? 동인당... 하울링이 생기죠. 잘안 맞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소리가 똑같이 안 나오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첫 출발하는 지점이죠. 자 앞에 무음 부분이 되게 많으니까 얘도 지우고, 얘도... 지워줍니다. 그리고 얘는 딱 당겨놔서 맞춰놓으면 안녕하십니까 동인당 한의원 밀양의 흐준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카메라 두 대를 운용하면 이렇게 편집하는 게좀 약간 난이도가 생겨요. 자끝머리 부분도 요거 필요 없잖아요. 딱 맞춰놨으니까 얘는 그냥 잘라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두개 소스를 일치를 시켰죠. 자이 일치를 시키는 방법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박수를 짝쫙쫙쫙 치면 그 부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을 포개 가지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음표, 어, 요뭐 파형들 이 피치라고 부릅니다. 이걸 비교를 하다 보면 딱 맞춰집니다. 이거는 프리미어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비슷하게 이런 방법으로 맞추게 될 거예요. 카메라를 여러 개 쓸수록 요거를 일일이 맞추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맞춰놓고요. 중간 부분쯤에 음, 실수를 한번 하신 게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중간에 박수가 짝짝, 짝짝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각종 메스크... 자, 여기는 문제 없었고요 뒤로 넘어가서 자, 요 부분 여기 보면 이 딱, 딱, 딱, 딱 보이시죠. 여기 실수하신 거예요. 첫번째! 첫번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가 필요한거잖아요 자 두개를 클릭 앤 드래그해서 동시에 선택하고 B 자릅니다 저는 단축키를 컨... 여기 B라고 만들어놨어요 자그 다음 앞으로 넘어가서 첫번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기 앞으로 더 넘어간 다음에 첫번째가 여기 썸네일 살짝 보이면 지방도 먹자 라는 부분이 첫번째 내용이에요 자 요거 눈을 살짝 끄면 밑에 게 보이는 거니까 딱 두가지만 해봅시다 첫번째. 첫번째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자르면 되겠죠. 자, 이 소스를 두개를 다 선택하고 컨트롤 B. 저는 컨트롤 B로 바꿔놨다 했어요. 자, 이렇게 두개를 선택을 해요. 이만큼이 필요 없죠. 왜? 여기서 한번 우리 랩하는 애들 보면 절었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한번 생각이 안나갖고 절었어요. 그 절자말자 바로 얘기를 하면 요걸 차단하기가 힘듭니다 일일이 다 들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한 4초 5초 동안에 텀을 줍니다 지금 거의 5초 동안에 텀을 줬죠 아이고 또 실수했네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말 안하고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박수를 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눈으로 파형이 보이니까 찾기가 되게 쉬워져요 이게 요령입니다 편집을 할때자이 부분을 딜리트 해서 지워요 혹시나 안 땡겨지면 땡겨 놔야 됩니다 음. 요거 딱 붙여가지고 땡겨 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또 들어보는 겁니다 딱두 가지만 해봅시다. 첫 번째, 지방은 됐죠? 자, 아무 문제 없어요. 자 뒤에 이제는 박수 따다닥 치고 하는 부분들이 실수한 게 없었거든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카메라에 내가 박수치는 모습도 보이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혹시나 실수한 게 있는지 차단해수 있어요. 어? 여기도 박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봅시다. 첫 번째. 아첫 번째. 또첫 번째라고 말씀하시네요. 두번 실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b 자르고 요거를 통째로 선택해서 지웁니다. 자, 또땡길게요겠죠딱두 가지만 해 봅시다. 첫 번째, 지 아무 문제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카메라를 껐다 켰다를 안 해도 됩니다. 실수를 하면 5초 동안 멈췄다가 박수 치고 정신 차리고 다시 하면 됩니다. 그것만 잘 찾아내시면 박수 네번친거 바로 앞에는 무조건 실수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만 보면 되지. 시간도 없는데 이거 이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나머지 부분들은 다잘한 거니까 굳이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영상 편집은 이렇게 시간을 아껴 가면서 편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분이 채안 되는 영상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까지가 가 편집입니다. 소스를 이제 필요한 만큼 갖다 쓰는 거고. 자, 이 원장님이 처음에 이거렇게 하셨어요. 처음에 이 부분이 화면에 계속 오랫동안 나오면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내얼굴을 어느 정도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가 나오면 좋겠다고 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 구간을 찾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인당 한의원 밀양의 희준입니다 오늘은 변비에 대해서 자 시선을 카메라를 두고 있다가 인사가 끝나고 나니까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리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쓰면 될것 같거든요. 여기까지만 자 안녕하십니까 미랑... 안녕하십니까 동인당 한의원 밀양의 효준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쓰면 되겠죠 자 여기를 자 얘만 자를게요 밑에 거는 자를 필요 없어요 위에 거만 잘라줍니다 자 그럼 얘는 큰 얼굴을 그대로 그냥 아 얼굴이 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화면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큰 화면을 그대로 쓰면 될것 같은데 어 카메라로 찍다 보니까 뒤에 있는 요런 부분들이 거의 반전되어 있죠 좌우로 뒤집혀 있잖아요 동인당이라는 글자 뒤집어져 있으니까 요거를 저는 뒤집고 싶어요 선택을 하고 여기 미러기능이죠 이렇게 됐죠 그럼 제대로 찍힌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동인당 한의원 미량의희준입니다 뒤에도 뒤집혀 있잖아요 요것도 그냥 또 뒤집어 놓으면 되죠 자 이렇게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자르기 전에 뒤집어도 되고 자르고 난 뒤에 뒤집으니까 두번 뒤집어야 되네요 어 그거는 뭐두번손는 가는 거니만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부분 쭉 이렇게 설명을 계속합니다. 근데 슬라이드를 끼껏 만들어 놓고 내 얼굴이 계속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면 얼굴을 동그랗게 잘랐어요. 그리고 이한 귀퉁에다가 이한 귀퉁이에다가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굴이 나오게 만들고 싶은데 첫 번째 이 슬라이드 화면 썸네일 같은 거는 여기에 또 캐리커처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중복돼서 들어가면 여기도 또 동그랗게 들어가고 여기도 또 들어가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또 쓰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쭉 해서 이첫 번째 슬라이드가 끝날 때까지 여기서 이제 끝나거든요. 썸네일만 보면 대충 알죠? 자, 눈꺼보고 보면 탁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방향키로 딱딱딱딱딱딱 눌러보면 다음 화면이 딱 넘어가는 순간이 있어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자, 얼굴이 들어간 이 부분 있죠? 얘를 또 자릅니다. 자, 잘라서 이 부분만 딜리트를 해주면 자, 가리는 게 없으니까 얘만 잘나오겠죠 자, 그런데 얘를 지울 때요. 또 하나 고민을 할게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을 때도 목소리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녹화할 때도 컴퓨터를 통해서 소리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둘 중에서 어느 소리가 더 좋은지를 들어봐야 됩니다. 자, 일단은 위에 올려있는 트랙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을 때 소리겠죠 얘를 끄고 밑에 것만 들어봐요 매일 밥을 먹는데 변을 못 보면 중간에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이런 목소리로 들리고요 비싼 구간인데 자 컴퓨터 소리를 끄고 스마트폰 소리를 켜보면 변을 못 보면 중간에 문제가 많 많이... 저는 위에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컴퓨터로 녹음된 소리는 쓰기 싫다는 거죠 자 얘를 만약에 안 쓴다 그러면 여기 트랙에 소리를 꺼버리면 켜지만 않으면 소리가 안 나옵니다. 위에 걸 쓴다는 거였잖아요. 이제 위에 있는 소리를 쓰겠다. 영상에 포함된, 촬영 영상에 포함된 소리를 쓰겠다고 하면 이제 그걸로 결정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까지 쭉.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화면을 가리고 있는 이 영역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여야 정상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계속 가리고 있으니까 이거를 버려야 되는데. 딜리트로 버리면 어떤 문제가 나오죠? 여기에 소리를 안 쓰고 있으니까 이 구간에 소리가 안 나와요. 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하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개별 오디오로 만들면 소리가 분리돼 버립니다. 얘는 소리, 얘는 화면으로 돼요. 나는 화면만 필요 없으니까 화면을 딜리트해서 지워도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소리만 따로 떼서 쓸수 있죠. 자이 방법이 하나 있고요. 자두 번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두 번째 방법은 화면만 안 나오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동영상의 설정에 가면 여기에 밑으로 내리면요 불투명도라고 있어요. 자, 얘를 수치를 빼면 어떻게 돼요 투명도가 생기죠 그래서 밑에 게 보이잖아요 그럼 요렇게 해 버리면 아예 안 보이겠죠 근데 소리는 남아 있죠 플레이 시켜보면 참 괴로운 증상이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아예 소리를 뜯어내고 영상을 버리든지 아니면 영상이 있기는 한데 안 보이게 투명 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돼요 편한 방법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됐어요 화면이 안 보이니까 얘는 좌우 반전이나 이런 게 굳이 필요가 없는 상태이기는 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부터는 영상에 오른쪽 귀퉁이에 원장님 얼굴을 제가 집어넣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편집을 하다 보면 중간에 커팅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발생했죠? 근데 여기 뒤에 중간에 혹시 끊어진 거 있습니까? 없죠? 요거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전에 실수를 하고 박수를 막친거 있잖아요 그런 장면이 포함됐기 때문에 요거를 잘라내기가 지금은 힘듭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이렇게 처리할게요 똑같이 두번 작업합니다 선택하고 여기 와서 얘를 선택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매번 두번 작업을 하려 그러니까 좀 성가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두개 동시에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얘를 복합클립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죠? 자, 요거를 한번 눌러주면 한 덩어리가 돼요. 새로운 영상처럼 얘가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얘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복합클립을 풀을 수도 있어요. 원래대로. 자, 풀어버리면 두 덩어리, 여러 덩어리가 되고 다시 복합클립으로 만들게 되면 한 덩어리가 됩니다. 근데 복합클립을 만들었다가 복합클립 자체에 뭔가 기능을 적용했는데 그 기능을 풀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조금 주의해야겠죠? 자, 저는 두번 작업하기 싫어서 얘를 복합 클립이라는 걸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한 덩어리 영상처럼 된 겁니다. 복합 클립으로 된 거를 다시 또 복합 클립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건 안 돼요. 한 번에 한 번밖에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저는 여기서 뭘 하고 싶으냐면 마스크를 씌워서 동그랗게 자르고 싶고 화면 사이즈를 줄여서 여기다가 옮기고 싶은데 이게 조각이 여러 개나 있으면 그 작업을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귀찮으니까 그냥 하나로 뭉친 겁니다. 자, 여기서... 자, 마스크에 가서, 원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위치를 이동을 하고, 여기 모서리 보면, 하얀 점이 있거든요.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 점 있잖아요, 점. 보이시나요, 여기 점? 요 점을 잡고 땡기면, 상하좌우 비율을 유지하면서 늘릴 수가 있어요. 안 보이면 이렇게 땡겨놓고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카메라의 머리 쪽 헤드룸이 약간 부족한데, 그냥 요 정도? 좀 잘라지는 거 감안하고 만들게요 어저께 원장님한테는 요 얘기도 했어요 촬영을 하실 때 머리 위쪽에 한뼘 정도의 공간이 보일 정도로 촬영을 하시는 게 요런 거 작업할 때 좋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 원의 크기 적당히 조절해서 쓸 만큼 쓰면 되고요 여기까지 자그 다음에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서 얘를 여기다 놓는 거죠 너무 크잖아요 사이즈를 좀 줄이면 됩니다 한 요정도 이 귀퉁이에 뭔가를 많이 가리지 않을 정도로만 사람이 있다 정도로만 인식시키면 됩니다 의학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이 노출되는 게 훨씬 더 신뢰성을 줄수 있는 컨텐츠라서 얼굴이 꼭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런 컨텐츠 만들 때는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한 방에 해결이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 전화번호를 가리네요 그러면 이 전화번호 가리는 부분은 다시 얘의 위치를 옮기거나 아니면 이 상태를 해결해 버리면 되겠죠? 자, 여기서 대서 전화번호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자, 여기서부터 방향키 오른쪽 다다다다다다닥 눌러서 자, 여기서부터 딱 바뀌잖아요. 근데 얼굴이 계속 나오죠. 자, 요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여기서는. 다시 원래 복귀 원복시키면 되죠. 화면 가득 차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목소리만 쭉 나오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설명 다 하고 난 다음이니까 이제 직접 얼굴이 나와도 조그맣게 안 나와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얘를 한번 잘라요 근데 복합클립 돼있는데 우리 아까 이거 만들 때 어떻게 했죠? 여기서 마스크 막 썼잖아요 그죠? 자이 마스크를 풀면 돼요 원상 뽑기 그 다음에 기본으로 가서 사이즈 작게 줄이고 위치도 바꿔놨잖아요 여기 리콜 버튼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끝 이렇게 됐다가 뿅 이렇게 되는거죠 뿅끝다 됐어요 자 끝에도 자 여기까지는 뒤에 더 필요 없죠 자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면 끝납니다 자 이런 방법을 이런 부분들도 그냥 화면을 바로 등장시킬 거냐 아니면 여기다가 뭐 적당하게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하나 줄 거냐 뭐 예를 들면 페이드 인 같은 거예요 자, 요런 것들을 하나 한 1초 정도 이렇게 세팅을 할 거냐 하면 나올 때자 이런 방법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부분에 보면 요 동그란 얼굴 있잖아요 요게 사라지게 될 건데 얘 사라지게 만들 때 이렇게 사라질 거죠. 사라지게 만들 때도 나 여기다 뭐 주고 싶은데 하면 이제 애니메이션 아웃에 가서 뭐 사라지는 기능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뭐 미니즘 축소 요런 식으로 해도 되고, 페이드 아웃 되게 깔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자 얼굴 하나는 작은 얼굴은 사라지고, 자. 등장하고, 뭐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인 거예요. 자그 다음에 앞으로 넘어가서, 자쭉 검토를 했어요. 자 처음에 얼굴 등장하고, 요렇게 얘기 쭉 하다가, 그 다음에 강의 시작. 자 강의 시작할 때 여기도 요 동그란 얼굴이 하나 있잖아요 이것도 등장할 때 애니메이션 인가 가지고 페이드 인 적용을 나타날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 시간은 더 길게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시간을 조금 더한 1초 정도 세팅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애니메이션에 한 뭡니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등장을 했잖아요 자 이제 중간 부분에는 편집을 할 필요가 없죠 다 끝났어요 뭔가 화면상에서 뭔가 이상한게 없는지 그것만 찾아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요. 하나를 찾아냈어요 원장님하고 제가 동시에 차단했는데 이 배꼽 마사지를 설명을 할때 배꼽의 어디 부분을 막 눌러라라는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원장님이 이를 얘기를 한참 하다보니까 다음 장으로 슬라이드를 안 넘기고 그냥 얘기를 계속 해버리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화면을 교체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미리 만들어놓은 미리 캔버스에 소스가 있었거든요. 그 소스를 여기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말을 조금 들어볼 정도의 위치하는. 두 번째는 장 움직임을 좋게 하는 마사지입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꼽에.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이라고 마사지입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자 여기쯤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화면이 아니라 다른 화면으로 교체를 해야 될 건데 제가 그거를 원장님한테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카톡으로 받았거든요 요 그림이 원래는 만들어 놨었는데 이 그림을 넘기지 않고 그냥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자 그냥 아예 처음부터 잡아 땡겨서 그냥 밑에 칸에다가 놓겠다라는 느낌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쫙 들어갑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꼽에서 좌우로 엄지손가락 두마디 정도에 위치하는 그럼 얘는 이미지다 보니까 쭉 연장을 하면 돼요 연장을 해서 여기까지가 필요했겠죠 해결이 됩니다. 집에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어색했던 이상했던 부분들도 추가로 영상 편집하면서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녹화를 다시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 처음에 원장님 인자하신 얼굴 나와서 예, 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요 부분도 얘기를 하고 변비가 뭐야부터 시작해서 쭉쭉 쭉쭉 해서 편집이 쭉다 끝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양념을 조금 더 치고 싶었거든요. 이왕이면 좀더 잘생기게 어, 피부도 좋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얼굴이 나와있는 이 소스들이 있죠? 얘를 한꺼번에 싹다 선택을 했어요. 한꺼번에. 자, 그런 다음에 동영상 보정에 가서 자, 얼굴이 크게 보이는 부분들을 화면이 큰 부분, 얼굴이 큰게 아니에요. 말을 곱해 하시면안 됩니다. 자, 여기에 얼굴이 보이는데 큰 화면에서 자, 요 보정을 선택하고 얼굴 체크를 해요 자, 그 얼굴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얼굴에서 매끄러운 이라는 효과를 쫙 올려주면 여기 살짝 잡티죠 원장님이 나이가 이제 60대니까 자, 저는 50대인 줄 알았는데 자, 요렇게 잡티나 이런 것들이 싹 깨끗하게 없어지죠 자, 60대 50대, 거의 40대로 봐도 되겠어요 자, 30대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사람이 도자기처럼 보이고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약간은 주름이나 기미 잡티가 약간은 보여도 상관없어요. 이래야 좀더 자연스럽고요. 자, 그 다음에 미백. 얼굴을 하얗게 만들어주는 효과잖아요, 그죠. 이거 또 적당히. 지금 조명을, 안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링라이트를 두 개를 사갔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비춰서 얼굴이 환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너무 떠올리면 아픈 사람처럼 보여요. 네. 이렇게 저, 저 어느 정도 핏기가 좀있는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하얀 치아는 이거 쓰면 이가 하얘지는데 어쩌다가 입술이 하얘져버려요. 이거는 비추. 그 다음에 스마일 라인은 여기 팔자주름 인데 팔자주름이 너무 없어도 어색하니까 어느정도는 좀 남겨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없으신 데도 약간 올려놓으면 또 다크서클이 요눈 밑에 있죠 살짝 또 없어져요 적당히 자기 얼굴에 맞게 자연스럽게 조절하시면 되고 자 두번째는 얼굴 미용 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눌러 주고요 자 얼굴에 형을 쫙조절하 하면 이렇게 약간 턱이 작아져요 이렇게 v라인 만들어 주시면 되고 자, 턱 라인도 만져보면 턱이 조금 살이 빠지죠 이렇게 그 다음에 턱 사이즈 조절 가능하고 턱을 짧게 만들면 좀더 어려집니다 이렇게 하면 오이구 원장님 리즈 시절로 돌아갔네요 얼굴로 장난쳐서 죄송해요 자 어쨌든 요런 것들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하시면 어색하니까 적당히 현재 모습하고 비슷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이 영상을 보고 우리 원장님 찾아올 건데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오해할 거잖아요 4대째 인줄 알고 아버지 어디 가셨니 이렇게 될 거니까 이정도 까지만 예 유지를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메이크업 요거는 굳이 안 건드려도 되는데 메이크업을 하면요 화장한 효과가 나요 요 중에서 남자가 한명 있거든요 클릭을 하면 화장한 효과가 나죠 근데 이게 너무 쎄 그래서 정도를 살짝 낮춰 가지고 요 여기 보면 눈썹 정도만 살짝 진하게 해줘도 되는데 뭐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 여기서 남자 선택할 필요 없고요. 그냥 여기서 눈썹 뭐요런 것들만 선택하시면 돼요. 아이섀도 이런 거. 근데 남자는 그냥 아예 만들어진 게 하나 있어서 여기서 요 정도만 올려놓으면 충분히 눈썹 살짝 진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영상 촬영한다고 메이크업 같은 거 열심히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여자 여자도 있어요. 원장님 죄송해요. 장난 쳐서 예, 보고 웃으실 건데 제가 이거를 희아화 하려고 한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게 있다라는거 알려 드린거예요 요렇게 하시면 되고 몸은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뭐 다리를 구둥신으로 이렇게 만든다든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요거는 생략 하시면 되구요 자 그러면 이걸 동시에 다 선택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큰 화면에서도 이렇게 고쳐진게 잘 보이지만 작은 화면에서도 티는 잘 안나요 근데 어느정도는 고쳐진게 보이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다시 큰 화면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다 고쳐진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처음 화면은요그 조명을 바라보면서 찍었으니까 훨씬 더 하얗게 나왔고요 여기 영상은 조명을 사이드로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어둡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고 이 영상 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얼굴 위에 쭉 올라가면 미백 있죠 미백을 조금 더 여기서는 올려 놔야 돼요 그래야지 밝기 차이가 어색하지 않게 비슷하게 떨어진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 영상은 이제 끝이 났어요. 이제 수정할 것도 없고 다 끝났죠. 자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자막을 쳐야 되는데 자막이 있으면 훨씬 더 사람들이 영상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귀로 들리는 소리가 화면에 글로서도 보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사람들은 이걸 경청하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그럼 자막은 텍스트 가가지고 자 자동 캡션 눌러주시고 자 만들기 하면 좀 기다리면 돼요. 한 2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금방 뽑아줍니다. 자, 끝났죠? 자, 끝났고 자동자막 다 들어왔고요. 자, 이 자막의 위치라든지, 또이 자막이 하얀 부분에 깔리니까 잘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글꼴 들어가서 컴퓨터에 깔려있는 글꼴이나 무료 글꼴 사용을 하시고 잘 보이는 글자 그냥 고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어저께는 이런거 선택해봤어요. 원장님하고 같이 한 것들은 여기에 그 한드라는 서체를 선택했었어요. 그리고 글자 크기를 어르신들이 어느정도 볼수 있도록 주 고객들이 어르신들이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놓고 요 정도 글자의 테두리 먹이는 것 정도죠. 이렇게 하시면 요 밑으로 쭉 내려면 획두께가 있는데 요걸 조금 더 올려가지고 이렇게잘 보이게 해도 되구요 혹은 뭐 이런 획을 쓰기 싫다 그러시면 요런 것도 좀 괜찮아요 제가 주로 잘 쓰는 방법은 글자의 박스치기 방법인데 요런 것들 검은 박스에 흰 글자 아니면 아예 그 반대로 하든지 응. 요런 식으로 하시면 무조건 눈에 잘 보이거든요 응. 하나 원하는 거 고르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걸 쭉 보면 오탈자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위치도 좀 바꿔야겠죠? 자, 위치도 밑으로 살짝 내려줍니다. 한요 정도. 하나만 바꾸면 나머지도 전부 다 동일하게 따라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동 캡션을 쓴 경우에는 이 캡션을 수정하는 기능 자체가 전부 다 한꺼번에 적용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개별이 아니고 전체 적용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고치면 나머지 다 따라간다고 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캡션을 가서 이거를 일일이 다 보면서 화면을 따라 해도 되겠지만, 화면을 보면서 오탈자를 수정을 해도 돼요. 이렇게 보다가, 어, 이거 고쳐, 고쳐야 되네? 하면 여기 선택하고, 더블클릭, 여기에, 허준인데 효준이라고 돼 있네? 그러면 여기 허준이라고 고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도 고칠 수 있거든요. 오늘 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비 창계로운 증상이죠. 자, 이렇게 쭉쭉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대하고 띄우고 소변이라고 돼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면 여기 지우고 그 다음에 밑에 선택해서 여기다가 앞에다가 대 라는 글자만 붙여주면 됩니다 요렇게 해야지 조금 더 읽는데 편하겠죠 이렇게 검토를 이제 쭉 해요 쭉 하면 끝까지 네, 자막이 잘 들어갔고 자 동인당 할인원이라고 돼있네요 할인해주는가 봅니다 한의원인데 한의원 자,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사람 이름을 또 바꿔놨어요. 어, 아까는 효준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회준이라고 바꿔놨네요. 자, 오케이 됐습니다. 뭐이 정도에서 이제 오탈자를 쭉다 잡아내는 거죠. 그럼 이제 편집이 끝났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내보내기를 합니다. 근데 오토캡션을 이렇게 넣어놓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네, 이게 SRT 파일로도 추출이 되는 거죠. 자, 내보내기에서... 자 적당한 위치 데스크탑 이라든지 이런데 잡아놓으시고 어 변비 해결방법 저는 변비가 없어가지고 너무 자주 가서 민감성 대장이라서 조금 고민인데 아 근데 확실히 이게 좀 저도 이해가 되는게 그 전날에 고기를 좀 많이 먹은 날는꼭 이렇게 설사를 하게 되더라고요좀 과하게 먹으면 확실히 동물성 기름을 먹으면 똥은 잘살수 있습니다 근데 적당히 먹어야지 설사를 안하지 어저께 주제가 변비여하시고 예. 혹시나 요정도 뭐 어저께 뭐참고하면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죠? 요정도 가지고 비상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없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뭐 이거는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그리고 하루 배워가지고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기도 솔직히 말하면 어좀 힘들긴 힘들어요. 진짜 마음을 크게 먹고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출강을 갑니다. 부산 지역이 아니면 출장비가 조금 소요가 됩니다. 저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저께 미랑까지 제가 직접 갔잖아요. 그죠? 원장님이 오신 게 아니라. 근데 간 거를 좀잘 했어요. 왜냐하면 이 촬영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원장님의 간이원. 에 가가지고 여기서 촬영을 앞으로 본인이 계속 할거잖아 이거죠? 그래서 저도 여기가서 그냥 환경을 한번 보고 어, 이 자리에서 그냥 계속 고정적으로 뭔가 촬영을 할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는게 훨씬 더 낫겠다 싶어서 어, 조명도 제가 이제 다 사서 챙겨가고 그리고 블루스크린 작업할 수 있게 부직포도 챙겨가고 해서 다 전달해드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5시부터 수업을 해가지고 제가 올라간건 한 4시 되기 전에 올라갔어요 한시간 정도 걸리니까 한시간 운전해서 올라가서 5시간 동안 11시까지 수업을 했어요 중간에 이제 시간 없으니까 밥은 김밥으로 둘이 대량 먹고 이렇게 11시까지 수업을 마치고 마무리를 했는데 전 집에 오니까 12시간 넘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간을 맞춰가서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배울 시간에 맞춰서 그냥 어지간하면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너무 먼 곳은 조금 가기 힘들어요 뭐 서울까지 뭐 이렇게 와야 된다 이런 경우는 좀 힘들죠 중간 지점 어딘가에 서로 부담스럽지 않은 어딘가에서 뭐 김천 정도에서 기차역에서 만나가지고 뭐 근처 커피숍 가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출장비는 받기는 하지만 너무 멀리 가는 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꼭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저한테 강의를 출강 요청을 하셔가지고 일대일로 어 강의를 받으시면 되고요 어뭐 문의하는 것들은 커뮤니티가 다 남겨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확인을 하고 자 그러면 결과물이 나왔겠죠자 여기에 변비 해결 방법이라는 폴더가 하나 만들어졌고 그냥 내보내기를 하면 파일만 나오거든요 근데 자동 자막을 쓰면 srt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이 srt 파일은 저번에 제가 따로 영상을 하나 올려 드렸어요 어떻게 써먹는지 얘는 평소 때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필요하느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 얘를 같이 올려 주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사용하시면 되고 어저께 원장님한테는 이 다음에 어디까지 얘기를 해드렸느냐 하면 이런 얘기도 해드렸어요. 어차피 본인이 직접 PPT를 몇 장을 다 만드셨잖아요. 본인이 만든 이미지 이 미리 캔버스에는 PPT를 만들면 이거를 전부 다 JPG 파일로 단독으로 다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블로그도 하고 계세요. 이제 한동안 안 하셨다가 이제 하셔야 되는데 마케팅을 하려고 하면 병원도 마케팅을 당연히 해야지 손님 유입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를 살리자 해서 방법을 되게 쉬운 걸 알려드렸습니다 어떤 방법을 알려드렸느냐 하면 자 본인이 올린 영상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 srt 파일 자막을 올릴 수 있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오탈자가 전부 다 해결된 깨끗한 상태 그러니까 구글이 알아서 만들어 준 자막이 아니라 내가 직접 오탈자를 수정한 깨끗한 자막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여기 딱 틀면 이렇게 자막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깨끗한 자막을 넣었기 때문에 자이 자막을 써먹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써먹느냐 하면요 여기에 가면 이 본인이 올린 거잖아요 점세 개를 눌러요 그리고 스크립트 표시를 하면 옆구리에 이렇게 스크립트가 뜹니다. 이렇게 21초에는 얘기했다 23초에는 얘기했다 이게 나오잖아 요렇죠 근데 요게 안 보이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를 누르고 타임스탬프 전환을 한번 누르면 이렇게 되고 또한번 누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컨트롤 A를 누르면 이 화면에 있는 모든 글자들이 다 선택이 돼요. 컨트롤 A 하면 그 다음에 컨트롤 C안 복사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메모장을 열어가지고 얘를 키고 컨트롤 V에서 붙입니다. 자 그러고 위에 쭉쭉쭉 올라가면 요렇게 자막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을 복사를 해서 다시 새로 메모장을 하나 열고요 붙여 넣어요 자 그러면 이만큼 나왔죠 자 그러면 처음에 제일 처음에 요 화면이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동... 자 요거죠 요 화면이 쭉 나올 때요 화면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쭉 해서 이까지 하면 요거를 요 그림 밑에다가 블로그가 뜯을 때 복사해서 붙이면 되고 두 번째 슬라이드는 요거잖아요 요거 변비가 뭐야 요 슬라이드가 보이죠 여기에 이 화면을 블로그에다가 붙여놓고 자 변비가 뭐야가 아까 전에 어디 있어요 자 변비는 요까지겠죠 요 내용을 이 이미지 밑에다 또 붙여놔요 자 이미 내가 말로서 다 설명한 거를 내가 말한 내용들을 자동 자막을 따서 그 자동자막 파일을 유튜브에 넣기까지만 하면 끝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게 결국은 원고잖아요 글자잖아요 그죠? 글자를 다시 한번 더 블로그에다 써먹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점이 뭐냐면 사람이 얘기하듯이 글이 적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어체로 적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글을 읽을 때 훨씬 더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구어체가 산문형이기 때문에 개조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딱딱 정리된 느낌은 없어요 하지만 블로그가 주가 아니라 유튜브가 주였는데 어차피 소스가 있으니 만들 때 소스를 여러 개 만들어놨잖아요. 그 소스가 있으니 그거를 그냥 블로그에도 그냥 재탕해 먹는 겁니다. 그런데 글자까지 이미 있네. 그리고 이미 슬라이드 파일도 만들어놨네. 그러니까 동인당 한의원의 이제 우리 허준 원장님께서는 그냥 이 내용들을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기만 하면 그냥 영상 올릴 때한 20분 정도 시간 내갖고 20분도 안 걸려요. 10분이면 돼요. 20, 10분 정도 시간을 내가지고, 그냥 블로그 한 편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왜 블로그랑 유튜브를 해야 되느냐 하면, 나머지 SNS들은 전부 다 휘발돼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소비하고,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해서 뭐 찾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검색해서 찾아봤자, 사진 몇 장과 글자 몇 개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성으로 좀 쓰기 힘들어요. 근데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는, 정보성 컨텐츠를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길게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는 동영상이고 하나는 텍스트와 사진 기반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검색을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를 찾아보죠. 네이버에 와서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고 블로그를 아 블로그를 그렇게 보는 거고 유튜브도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컨텐츠만 잘 만들어져 있으면 몇년 전의 자료라도 사람들이 다 꺼내서 봅니다. 그리고 이 변비에 대한 해결법이, 뭐, 엄청나게, 어? 획기적인, 뭐, 약재가 개발되거나, 뭐, 수술법이 나오지 않는 한, 이게 인류가 평생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4년 전 컨텐츠나, 요번에 만든 컨텐츠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획기적인 치료법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러면, 몇년 동안 이 컨텐츠는 하나 올려놓으면 계속 쓸수 있는 거죠.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휘발성 소비, 사람들한테 트래픽을 확 받아가지고 뭔가 홍보를 해야 되는 거면 인스타 같은 게 맞아요. 근데 꾸준하게 노출이 계속되고 이 정보가, 내가 제공한 정보가 자주 잘안 바뀌는 내용이다. 트렌디하지 않다. 10년 전이든 미래의 10년 후든 별로 안 바뀌는 내용일 것 같다 라고 하면 블로그하고 유튜브에 꼭 남겨 주셔야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에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바뀌는 것들은 잘 보세요 지금 하루 이틀 정도 쌩고생을 해갖고 유튜브 촬영을 하고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내일 되면 딴 얘기가 돼버려요 틀린 얘기 혹은 다른 얘기 지나간 얘기가 돼버리면 하루 만에 이 정보의 가치는 사라지죠 이런 것들은 올리면 안 돼요 어디다가 블로그 하고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됩니다 이해 되시나요? 자주 자주 바뀌는 것들, 트렌디한 것들은 전부 다 인스타그램, 휘발되는 것들. 나머지 것들은 블로그하고 유튜브. 근데 블로그하고 유튜브에 올릴 때 따로 따로 일하지 말고 한 방에 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동인당 한의원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어, 이 출강 의뢰를 받았을 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갔었어요. 그리고 원장님도 어떤 식으로 할 거다라는 것들을 자고 카톡하고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가니까 이런 좋은 결과물도 나왔고 그리고 여러 그 원장님이 자기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편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지도를 해줄 수가 있었던 거고 근데 당일날 만나 가지고 뭐 저한테 정보가 하나도 없는데 만약에 만나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냥 정말로 교육이 되는 겁니다 영상편집 교육이 되는 거죠 어저께 제가 태컷 교육을 의뢰를 처음에 받은 거예요 영상 편집을 해달라고 해서 의뢰를 받았지만 결국은 원장님이 저한테 받아가신 것들은 자기가 스스로 마케팅을 할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저한테 다 전수를 받은 겁니다. 컨텐츠를 만들고 컨텐츠를 퍼트리는 방법만 알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한테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제품, 내 서비스를 알릴 수 있는 기술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중요한 게 뭐냐? 꾸준함이죠. 이거를 몇번 해가지고 어 손님들 확 늘지 않네 하고 포기하면 그냥 배우나 마나 어. 출강비 저한테 강의비 준게 그냥 헛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꾸준히 물어보고 해보고 반복을 하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에는 저한테 묻지 않아도 될 만큼 스스로 잘 하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럼 그때는 저한테 안 묻고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살짝살짝 캣컷의 기능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다 그러면 유튜브 뒤져보면 내가 올린 영상도 있고 다른 사람이 올린 영상도 있을 거잖아요 어, 그, 블로그를 더 잘하는 방법이 뭐 있을까? 스스로 이제 찾게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할줄 알면.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시든 아니면 유튜브로 정 어려워서 저한테 출강을 요청을 하시든 간에 최초에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내가 필요한 영상을 만들 때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를 전문가한테 배워서 한번 시간이 들든 돈이 들든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방식을 몇 번을 반복해서 내 걸로 익히고 익히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스스로 알아서 할수 있는 단계까지 쉽게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는 천둥벌거숭이 시절에 유튜브 뒤져가면서 배우면 엄청 오래 걸려요. 하루를 투자하더라도 제대로 이 커리큘럼을 쫙 배워놓고 그 다음에 스스로 찾아가서 배우는 것들이 시간을 엄청 줄이는 일입니다. 그 시간을 아끼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잘 돼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하는 일을 다 홍보를 더 빨리 할수 있어도 더 돈을 많이 벌수 있겠죠. 이 초기 투자 이게 매몰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돈이 아까워요. 근데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결국은 내 시간을 벌어주고 내가 벌어들인 시간만큼 내 돈이 더 벌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 하면 뭐, 답답한 사람들은 또 연락할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아 정말 이럴 줄 알았다 어,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 뭐 공짜로 영상 올릴 때부터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네 저 사기꾼 놈의 새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전 상관없어요 제가 이 출강을 갈때 엄청 비싼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아마 저한테 이 강의를 받아보신 분들은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저는 뭐 이렇게 깨놓고 말씀드리면 집체식 교육 같은데 가잖아요 그러면 1시간에 30만원 받습니다 근데 보통 영상 수업이 6시간이거든요 그러면 먼 지역이다 그러면 출장비도 받습니다 혹 아침부터 수업을 만약에 하는데 서울이다 그러면 저는 숙박비까지 다 받아요 그러면 제 수업을 하루에 반날절 정도 받으면요 200만원 정도가 깨지는 수업이거든요 근데 개인한테는 절대로 그렇게 받지 않아요 그렇게 받을 수도 없고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얘기할 거니까 아 어, 지금 오늘 강의는 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답답해서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뭐내 강의 돈 주고 들으세요 라고 하는 강의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뭐 그거야 여러분들이 욕하고 말건 신청 안 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죠 예, 결국은 돈이 좀 들더라도 어 신청해서 저하고 빨리 스케줄 잡아가지고 빨리빨리 배우시는 게더 이득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오늘 강의는요. 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윤들닷컴의 이동윤 대표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